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2000년대 초반 게임시장이 초창기 이던 시절 정액제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매우 흔했습니다 당시엔 부분 무료화라는 것이 크게 정착하지 않았고 과금 체계도 지금처럼 잘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을 타겟으로 한 게임들은 정액제를 도입하여 유저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시대 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인 지금 아이언부터 시작하여 정액제를 채택한 국산 rpg 게임들은 하나둘씩 정액제를 내려놓았으며 결국 여러 의미로 한국의 게임 시장을 이끌었던 리니지마저 부분 무료화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1998년부터 이어온 정액제라는 성이 무너지는 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장장 20년간 이어온 정액제가 무너진 만큼 부분무려하도 영원할이란 보장이 있을까요 1998년부터 정액제를 쭉 고수해오던 리니지가 24일부터 부분 무료화로 전환하면서 정액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NC소프트가 국내에서 정액제 모델을 채택한 게임은 리니지2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리니지는 정액제를 포기하고 부분유료화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일까요 일단 1차원적으로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NC 소프트는 업계에서도 손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냄새가 안나면 빠르게 사업을 쳤고 돈 냄새가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리니지의 부분 무료와 선언이 정액제보다 훨씬 이득이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니지는 리마스터를 진행하여 게임을 재단장하고뭐 PC 게임을 모바일로 원격 조종하여 작동하게 하는 등 게임을 여러 의미로 최신 기술에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규 유입에 대한 기대 수익이 현재 고여있는 정액제의 고정 수입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뭐긴 소리를 요약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지금 2019년엔 정액제보다 부분 무료 가 크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정액제라는 모델은 지금으로선 상당한 저수익 모델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액제라는 것은 당연하고 일정수의 유저들 만 확보한다면 정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주는 모델이었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외산게임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그리고 콘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국내에서 큰 히트를 치고 pc방 점유율을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지금껏 행해왔던 정액제 모델이 예전만큼 힘을 못쓰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출시 초기에 똑같이 정액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던 아키에이지,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 등은 모두 부분유로화로 고개를 돌린 지 오래고 정액제라는 거대한 성의 군주인 리니지마저 내려온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듯이 안정한 수익 모델을 끌어오고 있던 정액제 시대는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이든간 영원이란 것은 없듯이 현재 정액제라는 모델의 행보가 이렇듯이 부분유료화라는 모델도 언젠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게임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2년 서비스하고 몇백 몇천억 빨아먹고뒤안길로 사라진 수많은 짧은 모바일 게임들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듯이 현재 한국 시장은 게임의 다양성을 매우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창성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게임들이 획일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퀄리티는 올라가고 있지만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유로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들이 부분유로화에 대한 수익성의 하락세를 아니 지금의 정액제처럼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찾아야 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모델이 되어버린다면 만약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벽하게 자리잡아 콘솔 시장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로 이런 외산 게임들과 경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힘들다고 봅니다 아 물론 모바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그냥 단순하게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 설명했듯이 영원이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ip들 리니지 검은사막 불쏘 뮤들처럼 흔히 말하는 성인 게임들의 주요 수입원들은 주로 강력한 경제력을 갖춘 3-40대 입니다 이 세대들이 즐겨왔던 게임들은 리니지와 같은 전통적이고 단순한 방식의 rpg들이었죠 그렇다보니 향수에 젖어 계속해서 같은 게임을 찾게 되며 그런 세대들이 자라 3-40대가 된 지금은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pc시장에서 벗어나 모바일시장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라는 추억에 뮤라는 ip에 상당한 충성도를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 10, 20대들은 그런 게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게임밖에 몰랐던 시장은 모바일은 물론이거니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를 겪으면서 해외 게임들에게 눈을 돌렸으며 배틀그라운드라는 콘솔 패키지 게임마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서서히 온라인 게임보다는 콘솔 게임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10, 20대 친구들 중에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을걸요 그 시간에 넷플릭스나 왓챠 를 보는 사람들이 늘었지 이렇듯이 지금의 10, 20대의 세대들은 보다 규모가 엄청난 퀄리티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된 게임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스팀, 배틀렛 등등은 옛날 이야기에 그냥 해외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넓은 폭으로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도 콘솔 게임의 사용량은 한국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현재 10, 20대들이 3, 40대가 된 뒤에 그냥 땅 따먹기 순위딸딸이 완장질과 커뮤니티가 전부인 고전적이고 정적인 온라인 rpg의 지갑을 열어주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다나 지금 2019년은 클라우드 게이밍 5g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vr 등 최첨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클라우드 게이밍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태블릿으로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어쌔신 크리드를 몬스터헌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현재 선 없는 유선으로 즐길 수 있는 vr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은 vr 게임들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변화에 대비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이니까요 그때로도 시작해야 합니다 게임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었나요 이미 이런 게임을 제작한다는 자체부터 성공의 여부를 떠나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개발사들도 바보가 아닌지 몇몇 게임에서는 콘솔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한 시프트웹에서 개발중인 프로젝트 이브, 작년 디스타에서 갑작스럽게 공개한 몬스헌터를 연상케 하는 콘솔 게임인 드래곤아운드 네오위즈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검은사막을 연상케 하는 콘솔용 MMORPG 플 l a s s 시 n l SHED 배틀그라운드라는 콘솔 게임을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둔 블루홀은 지난 2018년도 11월 사명을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으로 변경하여 닌텐도 스위치와 PC용 로그라이크 장르인 미스트 오버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력 하나는 국내에서 탑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검은사막을 탄생시킨 펄어비스는 2 0 1 9년도에 검은사막 엑스박스 버전을 북미와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며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개발자인 민니가 참여한 MMO FPS인 프로젝트 K 등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잘 닦아 놓은 상태고 그쪽 시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서 아예 콘솔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좀더 게임다운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힘을 써준다면 몇년 뒤에는 큰 바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게임이란 건 세상에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 세대의 모든 예술을 종합시켜 놓은 하나의 예술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만든 흔히 작품이라고 불리는 게임에 많은 공감을 하고 감정을 이입하며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현대 예술의 정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하나의 예술 작품인 만큼 그 예술성을 발휘할 때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품다운 게임보단 작품다운 게임을 원한다 이거죠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게임성을 막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니지 N 같은 게임이 수억의 매출을 내고 대작이라고 기대작이라고 평가받는 시장과 라스트 오브 어스2 같은 게임이 수억의 매출을 내고 대작이라고 기대작이라고 평가받는 시장이 후일에 경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영원이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글로벌 시장은 모바일 시장이 급부상 중이며 시장 점유율을 반절 이상 차지할 정도로 무시못할 수준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닥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게... 답이냐?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뭐 너티동이나 락스타 게임즈는 바보 멍청이입니까? 기적의 수학에 의하면 모바일로 개발했을 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말이죠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 당연히 영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단순합니다 그만큼 중국 인구가 많거든요 물론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는다면 그 수는 당연히 영어가 압도적이겠지만 이런 겁니다 중국어를 세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딱히 잘못 느끼듯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닥치고 돈은 많이 벌어주지만 결국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임의 본질은 흐릿해져만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것은 없다고 뭐 한국 개발사들 온라인 모바일 다 적고 닥치고 다 콘솔이나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게임다운 게임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눈앞의 수익에 매달리는게 아닌 채로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